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공이 무조건 그냥 상대편 발로 가있네. 와. 좀데 <목소리> 내가 너무 무참히 폭격해버렸다. 이 사람. 아 이게 맞고 들어가네. 이 정도면 그냥 양악하시려고 시청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면 음. 그냥 좀 약간 하프리 하시려고 났다. 하아 와 진짜 안된다 공격이 공격도 안돼 수비도 안돼 아 안된다 오픈 설치를 한만 가자 아나 진짜 뭐가 문제일까 나 지금 서른판 이상 했, 했긴 했으니까 내 팀에 문제점 좀 보자 득점 1위 평점 1위 점나세오첸콜거고 램파드 수부, 수비 1위가 가로채기 태클 차단 한방인데 프로토아라는게 말이 되냐 진짜 수비가 한 명도 안 됐다는 게와 아니 앞에 있는 센터들 진짜 뭐 하는들이냐 이렇게 되면 리디거랑 평점이 5.8, 5.5 와 공중 볼 경합 성공률이 아니 리디거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진짜 근데 벤치를도일판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좋은거고 티실도 아 근데 리디거보다 티실이 더 높다라는게 이게 말이 되냐? 아 이쯤되면 진짜 위디거가 다커스슨가 아니 공중볼 경합성공률이 이것밖에 안된다라는게 진짜 나 제일 이해가 안되네 아니 그냥 리디고 이거 사용할까? 어 짭이 똑같을 것 같은데 리디고 월드컵을 사용을 해도 짭이 똑같고 리디고 그냥 이거 칠카사용 해가지고 하는게더 괜찮을 것 같은데 555이니까 이거 급이 아끼고 리디걸! 일로와 20챔 어, 왜이렇게 비싸? 아니 5카 정도 사서 내가 해볼라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진짜 비싸네. 미디고 만큼 챔스가 좋은가 보네. 30억 와. 음와 근데 진짜 미디가 저급여인 대신에 아. 애매하네 벤치랑 리즈가 온다라 해도 6종도 플러스 를 블리트 되고 딱 들어갔기는 한데 아. 애매하네 티보 크루토와 라이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TV로 오늘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디거 16으로 바꾸고 대신에 벤치를 높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수비를 좀더 보강을 했고 나머지는 나머지 급여를 굴리트 일단 바꿔서 플러스 1. 그다음 나머지 2 정도를 좀 생각 중이에요. 누굴 바꿀지. 에덴하자르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은 음... 일단 고민을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음... 응 음, 철문이야 근데 제가 진짜 되게 고민을 했던게 위디고 저 친구 급여를 낮추게 되면은 오히려 애가 좀 멍청해지지 않을까 원래 이 특유의 AI가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멍청해지거든요 하들가 그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단 두판만 해봤는데 두판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똑똑해 애가 AI가 그래서 괜한 걱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좀더 지켜볼게요 칠카가 사람들이 진짜 다들 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칠카 밑으로는 진짜 안된다 이런신 분들 을 많으셔가지고 진짜 제가 칠카를 샀는데 좋아요 지금까지 만족 눌러준게 아니었지 자그 다음 리디거 이 친구도. 진... 어, 나이스. 챌린저랑 챔피언스. 지 아, 게임 어때요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와, 거의 다 나네. I'm here only